눈썹 문신 할때 아프셨나요? 피터치까지 했어요. 오, 오 죄송합니다. 오, 오, 오 죄송합니다 오, 오, 오. 죄송합니다. 부인님뼈떨어지는 소리 났는데 여자친구 아파가지고 빨리 가야될것 같은데. 이거 악몽인가요? 혹시 언제 악몽 같았어요? 오늘 고별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 인사 한 한번 한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의 근육통을 책임지는 생생 근육통입니다 저희가 저번 방송 때 심창훈 선수와 특포이님과 함께 하체 운동을 진행을 했죠 그 뒤에 여러와 같은 피드백 중 운동까지 배워보고 싶다 그 말에 따라서 또 모셨습니다 심창훈 선수님 네, 간단하게 저희 세 번째 인사니까 네 안녕하세요 심창훈입니다 네.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아, 오늘은 <웃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걸 그냥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뭐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고 운동하면서 설명 많이 드릴게요 오늘 뭐 타깃층이라든지 야, 오늘은 헬스장에서 혼자 헤매시는 분들 위한 방송이니까 <웃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 아는 거다 이렇게 그냥 재밌게 봐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고 참고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혼자 버벅대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하시는 분들 말고 더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뭐 그렇죠. 어, 네. <웃음> 네, 거기까지요. 스페셜 게스트님을 모셨죠? 아, 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1인 미디어를 <웃음> 담당하고 있는 포이 준호입니다. 뭐 저번에 어떠셨나요? 아 저번 시간 이후로는 제가 이제 네. 하체를 지금 광화문 쪽 방향으로는 두지 않고 주침을 <웃음> 네. 네. 하고 있는데 네. 머리를 네. 네. 이제 다시 반대 방향으로 잘때돼 가지고 결려 가지고 조금 그렇게 어. 왔습니다. 예. 뭐등 운동 섭외 들어오셨을 때뭐 기분 아등 뭐. 운동 네. 하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뭐 이제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 위한 운동이긴 하지만 예. 루틴상으로 봤을 때는 예. 선수들이 해도 예. 전혀 부족하지 않은 네. 그 정도의 루틴 예 기본 구성 기본 구성 프리웨이트를 많이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뭐 멋있는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예. 아, 네. 아 일단 예 하고 아, 네. 저희 그리고 오늘 새로운 포맷을 또 적용을 해봤는데 아, 네. 쌍방향 소통 방송을 지향하기 아, 네. 때문에 저희가 시청자분을 직접 연결을 해서 과연 궁금한 게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등 운동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음. 하는 것을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허대 형님. 어, 네 안녕하세요. 네. 허대 형님 오늘 등 운동 과연 네. 어떤 게 궁금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미리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궁금한 게 본인의 광배근의 길이가 짧은지 긴지 여부를 어떻게 판가를할수 있나요? 사실 광길, 광배의 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약간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허, 예, 예. 동양인이 코어가 긴 체형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등근육의 모양의 길이보다는 허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등근육 사이의 그런 격차 때문에 짧아 보이지 않나 어, 빈 공간, 예, 빈 공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 광배가 길고 짧고를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없다고 생각하고 등근육을 조금 많이 이제 잘. 채우면서 그게 보완이 될 수도 있다고 음 예, 생각합니다 예. 어 그럼 춤선수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생긴대로 나오는 거죠 아, 네. <웃음> 근데 그걸 확인하려면 일단 몸을 만들어서 빼봐야죠 일단 다이어트를 네. 해봐야지 빼봐야지 알죠 정확한 판단 기준입니다 다이어트를 해봐야지 알아요 항상 아예 까봐야지 지안 까보고서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것도 까보는 것도 그 네. 몸을 좀 만든 다음에 까봐야지 네. 운동 대충 그러니까... 해가지고 다이어트하고 까는 건 의미가 없죠 그건 의미가 없다 네. 자 허대 형님 지금 이제 까고 계시는 거죠? 자전거 타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웃음> 네. <웃음> 사실 몸을 만들었을 때 자기의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 게 중요하지. 정말 뭐 프로 쇼를 나갈 거 아닌 이상. 광배 길이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나요? 오늘 뭐 운동에 대해서 이거 보고 싶다 이런 것들 헬스장에서 요새 사람들 보면 네 대원근이라고 있잖아요. 등 근육 중에 네 그쪽 타겟으로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는데 이 대원근만 고립해서 운동을 할 수가 있나요? 아 이건 또심 선수님 아니, 아저제 생각에는 등 전체를 잘 사용하는 법을 느끼는 게더 중요하지 보통 일반적인 헬스장을 가면은 초중급자들이 많이 보,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그것만 따로 고립해서 운동한다 저는 이거는 좀 힘든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선수 레슨을 안 하니까 어, 어, 저, 저도 선수 레슨이라기보다는 네.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같이 이제 나가는 과정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승모근 내려오면 이제 견봉뼈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조금 등근육을 할 때는 당연히 가슴을 들어주는 건 맞는데 눌러놓지 않고 좀 살짝 들어서 스트레칭을 어, 뭐 하게 된다든지 어, 어. 하이로우라든지 그런 운동을 네. 할때좀 해준다면 은 대원근을 조금만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아. 찍어 눌러놓고 운동하게 되면은 물론 광배근 느낌은 좋겠지만 대원근이 좀덜 스트레칭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대원근을 좀더 늘려주려면은 약간의 스트레칭을 좀더 가져가야 되는 저희가 오늘 <웃음>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예.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아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 분만 더 야 김혜진님 어, 여성분 여성 시청자분이시네요. 아니 안녕하세요. <웃음> 해진...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안녕하세요. 아유 왜 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퇴근 중에 아... 지금 켰습니다. 아... 아 퇴근 중에 아 지금 네. 그 현직 트레이너로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 또 어떤 질문이 있으실지? 기본적인 걸더좀세부적이게 알고 싶어서. 어 네. 약간 라운드 숄더나 이제 더북목 무슨 네. 경우에 등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 어떤 게 있을지 라운드 숄더나 거북목이 네. 등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심 선수님이 가동범위 에 제한 걸리는 게 가장 클것 같은데 그 라운드 숄더면은 등 운동할 때 어쨌든 어깨 넘어가는 게좀 덜하니까 투족감 어... 주는데 좀 불리하겠죠 어깨 이제 그 움직임이 잘안 나오면 어깨 부상 위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딱히 불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운동을 하는데 약간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음... 이게 뭐꼭 가동성이 많이 잘 나오고 유연성이 좋고 뭐 이런 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몸을 못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하체 운동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풀스쿼트를 못해도 다리를 만들 수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크게 사실 영향 많이 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제가 사실 이거 화면 봤거든요 고등목인데 제가? <웃음> 아니 난 몰랐는데. 저도 약간 이렇거같니까 우리 라디브리 예, 예, 예. 둘이가 예, 예. 약간 뭘뭐 이러고 있어. 기본적으로. 예. <웃음> 나도 고등목인가? 왜 아무도 나한테 이게 안 해준 거지. <웃음> 그렇지 난 나도 해야지, 아무도 해야지. 안 해주지. 예. 회진님, 아우 네, 저도 이거 살짝 궁금했던 얘기긴 하거든요. 라운드숄더가 저도 있어서. 약간 라운드숄더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되게 기본적인 동작 같은 거 혹시? 아이레이즈. 아이레이즈는 이제 유튜브에서 이준옥 아이레이즈 치면 제가 나와서 시연하는 게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그 영상 주인공 저예요 그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극복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교정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네. 그 자세를 고쳐야 하는 대상자가 지금 운동선수거든요 운동선수요? 학생. 아, 학생? 네 청소년 농구선수인데 사실 운동할 때만 고친다고 해서 그게 바뀌어지진 않아요 자세라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습관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고쳐가는 게더 중요하지 운동할 때만 반짝 그거를 교정 운동한다 그런 거는 저는 그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몸이 말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슴을 열면 숨이 안쉬지더라고요 <웃음> 호흡이 가빠지고 힘들어지는데 저는 오히려 라운드 숄더가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등이 네. 완전히 열려 있는 사람보다 한쪽으로 말려 있는 사람이 등 만들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운동 쪽으로 이제 레슨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그런 쪽으로 뭐 기능성 운동이나 기능성. 이런 거 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어. 분들한테 질문하시면 맞아. 답변 좋은 답변 얻으실 수 있어요. 중동이랑 별개로 가야 된다. 따로 가야죠. 기능성 운동은 오. 따로 가셔야 됩니다. 시합 같은 거 준비 중이신가요, 혹시? 네, 시합 준비 요 아니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안색을 보면 알거든요. 시합 준비 중이다 아니라. 근데 약간 시합 준비 중이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이마에 피출 이발에 피줄이 나요, 근데 지금 내려오지는데. <웃음> 저희 그 몬스터즈에서 미스 비키니 하거든요. 7월에 네. 있습니다. 네. 거기서 꼭. 다섯 시간 거리예요. 다섯 시간 거리다. 다섯 네. 시간이면은 네. 네. 혹시 뭐 이두 자랑 한번 가능하신가요? <웃음> 수준이라서. 아 괜찮아요. 아 네. 아, 네. <웃음> 지금 약간 음영이 보여요. 지금 여기 사이로. 네. 네. 네.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운동은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등에 전체적인 자극을 주기에 정말 좋은 운동이죠. 외국 선수들이 프리웨이트 비중을 많이 줄이고 네. 이제 멋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오픈 선수들 하는 네. 게 요새 땅대드도 유행인 거 같아요. 땅대드도 많이 해요 진짜로. 네. 뭐. 약간 다시 백투베이직으로 가는데 근데 이게 또 좋더라고요. 확실히 운동을 굉장히 잘하세요. 지금 자세 보시면은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고 계신데 잘못하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의 전형적인 예가 빠는 수직으로 이동을 하지만 엉덩이까지 뒤로 빠져버리고 상체가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어, 스모 데드리프트... 아예 안 해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디 쪽에 좀더 중점을 두는 데드리프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데드리프트는 힘을 어쨌든 쓰니까 예. 이건 제가 아예 안 해가지고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어, 저도 진짜 안 해봐가지고 아예 안 하거든요? 이게 리프팅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던 근데 제 분야가 아닌 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오늘은 왜 발가락 신발 안 신으셨나요? 그냥 그거 기분 따라 신는 건데 지금 <웃음> 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는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아 컨벤셔널을 많이 이제 좀 하다가 최근에는 저는 유행하는 운동들을 많이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운동은 이게 하시는 분들마다 스타일이 좀 많이 다양해서 그냥 저는 제 스타일로 할 거거든요 루마니안 데드 팁좀 주세요 이거 제가 심창훈 선수한테 배웠던 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상체가 앞으로 숙여야 돼요 결국에. 야, 근데 어떤 분이 되게 치명적인 말을 했는데 투포인님 살찌셨는데 정확하십니다. 그때에 비해서 체중이 좀 <웃음> 그때 좀다이어트 잠깐 하다가 <웃음> 제가 그만하고 있어가지고 벌써 전 헐떡 오니까난왜 이렇게 숨이 차지 운동하는 뭐숨찰 수도 있죠 어 슈퍼비스트 스트랩 어떤가요? 좋습니다 아네 이거 신상품인가요? 예, 네, 저 아, 좋아해요 이거 이쁘네요 일단 스트랩이 네 색깔 있는 거 좋아해요 랩시먼 벌룬 팬츠 길이 안 짧아요 181이어도 입으실 수 있고요 이게 여름 버전 나올 거예요 아마 그전 버전은 안 나올 거예요 이 루마니안데드리프트 중심 꼭발앞쪽을안 두셔도 됩니다 이게 보통 보면 발가락 뿌리 아래쪽 그쯤에 걸리거든요 바벨을 중심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발바닥 전체에 둔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니까 중심이 좀 앞으로 갔을. 때하고 이게 발바닥 전체 갔을 때 하고 차이는 햄스트링하고 둥근 쪽 개입이 더 되냐 안 되느냐 이 차이지 뭐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등 운동은 이게 본인 스타일들이 강하셔가지고 제가 트포이님이 뭐 운동을 못하시는 분도 아니라서 제가 그걸 일일이 뭐 지적을 하고 그럴 순 없습니다 <웃음>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웃음> 아니, 요추가 좀 말리시는 거 아닌가요? 하셔가지고 보갑을 <웃음> 잡고 있으면 저는 네, 상관이 없어요 등 운동은 한 다섯 명이 운동하면 다섯 명다 네, 달라요 네다 달라요 기본적인 설명만 할 거라서 오늘 등에 더 자극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바닥에 때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등에 자극이 잡을 좀 많이 주시려면 그리고 상완이 좀 몸쪽으로 많이 붙어 줘야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형떻게 하는 것처럼 팔꿈치가 몸통 뒤로 넘어와야 돼요 데드리프트가 그냥 동작 자체로 보면 등에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움직임 자체가 상체에 거의 없고 하체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하체 힘을 많이 쓸수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이제 위쪽에 보시면 뭐 이걸 바닥까지 내리는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하면서 내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바닥까지 이거 내려가려고 해버리면 햄트링 개입이 더 심해지겠죠 네. 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 바지 그 네이버에서 그 농구반바지 검색해 가지고 샀는데 색깔별로 <웃음> 다 사가지고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을 제가 지금 요즘에 제일 많이 봤거든요. 네, 등 운동은 제가 봤을 때 틀린 등 운동은 있는데 정답이 막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엄마 님한할때 등에 하는 일은 이거 자꾸 버티는 거죠? 잡고. 자꾸 버틴다. 광배가연이 어쨌든 근육이 성장을 하려면 이게 움직임이 나와야 되잖아요. 움직임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제가 절박밖에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 이거 요거잖아. 한 30도 내외로. 이거를 이제 키워 주려고 보통 이거 강도가 이렇게 잡고 갔다가올라가서 이거 하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 버리면서 실수하는 게 이게 갔다가 이러고 있어.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등에 느낌 키워 주시려면 이 레게트 띄우시기 전에 상완을 뒤로 당겨 주고 뭔가 음. 아래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만 해도 등에 수축이 생기거든요. 얘 놓치지 말고 그냥 나오시면 돼. 긴장이 유지된 채로 날 버티죠. 야, 하나. 허리가 많이 얇아지졌네 둘. 네, 어, 이거 하나 읽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네, 지난번에 짐다운 짐에서 코인이 봤는데 멋지시더라고요. 야, 그건 읽어야지. 아 아니, 숫자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 얘기. 이건 놓치면, <웃음> 아 이거는 인정. 예, 죄송, 이건 인정이지. 아, 이걸. 서울 영업 시간은 지금 1 0 시까지고요. 저희는 이제 헬스장 문을 다 닫고. 촬영을 진행 중입니다. 루마니안 할때 라인업 자세처럼 광배를 펼친 다음에 광배를 느끼면서 내려가는 게 좋을까요? 라인업 자세 하셔도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안 되는 건 없는데 레이전은 실제로 운동할 때잘 하지 않는 동작이에요. 레이전을 주고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건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게 그 유튜브에 노출 많이 되는 게 보통 이제 그 유명하신 선수분들 그리고 운동 오래 하신 분들 영상들이 많이 노출되다 이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따라 들 하시거든요.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방법으로 일단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감을 좀 잡으시면 그때 동작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발 넓이는 어떻게 세팅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관절 넓이 하시면 돼요. 너무 넓어지면 이거 다리 쪽에 받는 힘이 더 세집니다. 견갑을 접는 동작은 부상이 따라올 수 있어서 처음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루마니안 180은 사실 저 처음 해봅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하시니 네. 루틴을 매번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니면 같은 루틴으로 중량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은 한 가지 운동이라도 완벽하게 그래? 잘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한 가지 운동도 동작을 또 다르게 할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가 루마니안한테 대도 되나요? 저 허리 안 좋은데 해요 저는 혼자 하지 마시고 어디 아픈 데가 있으시면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 있으면 자세를 배워서 정확하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거는 저도 장난 못하겠습니다 트포이 몇 살인가요? 저랑 동갑입니다 89년생 33살 30살. 생일은 몇월 며칠이죠? 8월 21일 저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에이, 말을 하기가 좀 파마 하신 분 반팔 티 어디서 구매하네요 이거 다크스포츠입니다 파마 안 했어요 이거 제머리예요 야아 하나 둘 눈물이 날라 그러네 내가 로마랑 컨벤 나누실 때 어떻게 나누시나요? 떨때 컨벤 하시고 로마 하시나요? 저는 뭐 벌크나 매스업 이런 거를 따로 하지를 않아서요 등근육을 어느 정도 키워놓은 숙련자만 데드리프트를 하는 게 나은가요? 다시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이게 그지님 이게 그 데드리프트는 원래 하체로 많이 갑니다 움직임이 하체에서 발생을 하지 등이 하는 역할은 등척성 운동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을 돼요 버티는 거예요 어, 어깨가 라인업 하는 자세 느낌으로 대서 하면 좋겠죠? 아. 하지 마시라니까 어깨 부상 옵니다 등으로 한 95%하고 5% 정도 얼굴로 가신 것 같습니다 뭐... 한 번만 더 할게요 야, 안정적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0%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거 반대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뭐 반대하세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골반의 움직임에 조금만 더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골반이 위아래로 움직이는지 수평으로 움직이는지 음... 다리 무조건 들어간다니까요 다리는 아 근데 많이 들어간대 <웃음> 네. 많이 들어가면 네. 다리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형님이 말하는 걸에 토를 안다는 게말 네. 듣고 나서 몸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아, 그러면은 가만히 그분은, 그러면 은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시합 막바지에 몸이 다 나왔는데도 저탄과 유산소를 계속 유지해가면 근육이 많이 날아가나요? 근육 생각하지 마세요 시합은 특히나 첫 시합이라면 다이어트를 완벽하게 해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마지막이죠 네. 아, 보디빌더가 그냥. 데드리프트를 하는 이유 와 아, 이거 끝나고 한번 야, 보디빌더가 에이, 데드리프트 야, 하는 야, 이유 자 세. 넷, 여덟, 차. 아, 야, 깔끔해요. 보디빌더가 데드리프트 하는 이유. 요새 진짜 보디빌더들 데드리프트 많이 하더라고요. 막 유행처럼 컨벤션을 하더라고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다. 하체 전체의 개입이 더 심하죠. 그래서 이게 바닥에 계란 깨지지 않게 되는 그런 동작들이 안 되면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냥 선호도 차이예요. 선호도 차이.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의 그게 아닙니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데퇴이두를 타겟으로 자주 하는데 안 괜찮죠. 스티프레그 데드리프트를 하셔야지. 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데퇴 운동, 이두 운동은 뭐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햄스트링이 개입이 무조건 돼요. 데드리프트는. 한 소통 만들려면 뭐 해야 되나요? 보시면은 그냥 선수들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워리프팅을 좀 기본 베이스로 했던 바디빌더 분들이 등기둥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데드리프트를 즐겨 하시더라고요 아 헬스장에서 이제 무난하게 할수 있는 것들을 오늘 아 구정을 했기 때문에 티바로우는 일단 헬스장에서 못하게 하는 데도 있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올리는 티바로우 저는 이번 시즌 티바로우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등 운동 그 특정 부위 생각하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레슨회원님들이면 못하게 하는데 등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코어 발달이랑 후면사들 있죠? 네, 빡때한뒤 아, 포스테리어 네, 결국에는 전신운동이라고 3대운동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 전체적인 발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동작이니까 한복이 운동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동작 자체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죠 3대운동을 그렇게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와. 이분 왜 이렇게 화나 계신가요? 화안 났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굉장히 그 나그나게 사신 상태예요 저는 그 화난 모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화안 나신 모습입니다 지금 저도 지금 막 말투 가지고 날카로워지는 게 힘들어서 지금 이제 바벨로우 네, 근데 어. 등이 좀 말린 형상을 띄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루마니아를 할때좀 등을 늘리기 위해서 중립에 놓고 여유를 주거든요. 그 니거커가 루마니아 때도 하는 모습 보시면은 예. 사람들 기겁할 거예요. 예. 등이 말린 게 아니라 코어만 잘 잡고 있어도 안 다치니까. 자 바벨로 할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맞죠? 저는 수직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뒤로 당기셔도 돼요. 근데 바벨이 내가 운동하는 곳을 향하게 하는 거를 포커스를 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수직이건 대각선이건 그것보다는 내 바벨과 팔꿈치와 전환이 내가 운동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주면 시될것 같아요. 이 자세가 그래도 은근히 이게 등에 힘이 많이 가는. 한데. 이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우 뭐 머신 쓰는 거 같네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하면 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냥 헬스장에서 처음에 이제 운동 막 들어가시는 분들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게 등에 저는 네. 네. 이제 바벨로라 할때승목은 바깥쪽까지 그런 텐션이 가는 느낌이 좋아서 음... 스트레칭을 끝까지 해줘야 합니다 스트렝스 네. 훈련과 보디빌딩 훈련은 결론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르죠. 뭐 힘을 키우려고 하는 운동이랑 보디빌딩 훈련은 네. 당연히 네. 다르죠. 펜들레이로 바벨로우랑 어떤 걸 선호하시나요? 바벨로우를 선호합니다. 저는 펜들레이로는 아예 안 해서 견갑을 아? 접나요.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되는데 저는 견갑 접는 거에 초점 자체를 안 맞춰가지고 운동 자체를. 조금만 크게, 크게 하면 화나는 거 아니냐 아. 그가지고 네. 작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기 불편하시다라도 배바지 좀 실시하겠습니다. 좀 몸이. 스트렝스 운동으로 힘 키워서 보디빌딩식으로 <웃음> 늘어난 힘 이용해서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눈썹 문신 할때 아프셨나요? 안 아팠습니다. <웃음> 제 회원님 해주셨는데 잘 해주셨어요. 미터치까지 네. <웃음> 했어요. 아, 저희 동네 바보 형님 패션하고 같아. 같은... 아니에요. 멋있어. 외국 빌더 그 올드 스쿨 느낌인데 뭐. 야이그 아까 그 스탠스 훈련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요즘에 그 차력을 했어요. 아 엄청 무겁게 그냥 때려 넣었죠. 그렇게 하니까 가볍게 운동할 때 너무 잘 돼. 완전 느끼면서 그냥. 아, 현동님 운동 끝나고 뭐 드시나요? 토시쌀 800g 하루, 하루 천. 하루, 하루, 하루, 800에 천을 뭐네번 다섯 번에 나눠서 먹고 쌀밥 1.2kg 정도 먹고 있습니다. 중근동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손 따라가죠 그립 보통 어. 얘기할 때 이그 오버그립으로 잡으면은 등 위쪽으로 타고 가죠. 이게 언더그립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중립 갔다가 언더그립 가면은 하운동 한다고 진행을 하잖아요, 보통. 상안이몸 쪽으로 가까이 붙이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결국엔 떨어지는 건데. 언더그립 바벨로 하면 그래도 하운동 한다고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일단 생각하고 잡으시면 돼요. 머리는 노원역에 있는 바버샵에서 했습니다. 29,000원짜리 이웨어 맞아요. 자세트포인 님이 제일 낫대요. 각도를 많이 더 숙인다고 투포인 님이 못 한다는 건 아니고 숙인다고 이게 뭐 잘하고 더 세운다고 아니죠, 못하고 그게 아닌데. 광배 타겟이 숙여야 가능하잖아요. 광배 타겟은 숙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어디로 이게 그냥 그 바벨로는 그냥 광배에 힘이 가요.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한 건데 벤토버로 우이 동작 자체가 그냥 이게 당기면서 바벨을 수직으로 당기잖아요. 수직에 가깝게 등을 씁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서 이게 후면 전체를 다 쓰느냐, 아니면 광배에 집중이 더 많이 되는 궤적을 쓰느냐 이 차인데 이게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제가 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는 거라. 광배를 아, 네, 그 차이... 등 운동하실 때 네. 처음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요즘에 이제 비반센터에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보는 게 왕백은 하부상부 나눠가지고 운동하려고 몸 비틀면서 주여 짜고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걸 하니까 두 운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뭐 고립이라고 얘기를 해도 한 부분만 특정 부분만 운동을 할 수는 아, 없어요 그렇죠. 전체를 다 사용을 하면서 그립에 따라 가지고 힘이 좀더 많이 받는 부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인클라인을 한다 그래 가지고 가슴 상부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슴 전체를 다 쓰면서 인클라인에 집중이 더 많이 되는 거지 이것도 이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막 이렇게 진짜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하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에 고자고 아직 배우는 단계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네 예, 저도 마찬가지 저는 요즘에 그걸 고민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돈 내고 레슨 받으러 다니는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저도 이제 레슨을 받고 있는데 저처럼 그걸 해가지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해야 돼요 꼭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뭘 돈을 내고 레슨을 받아라가 아니고 운동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더 나은 방법을 이제 추구해야죠 음.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 아니다를 가르지 마시고 이게 안 좋은 자세는 결국엔 다치는 자세인데 몸만 피해서 이거저거 다 해보시고 그냥 운동 웨이트 트레이 닝 기본에 맞추셔야지 무슨 리프팅이나 보디빌딩 이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 동작 먼저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바벨로 가지고 광배근 하부 쪽에 힘을 또 걸어 주려면 이 동작 자체에서 상완 뒤로 당겨주시면 돼요. 이걸 해주시면 가슴이 아래로 이렇게 다 들리면서. 날개 또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동작 유지해가지고 이상태에이 렉아웃을 할때은이이사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로람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게이 사람은 이이 그렇죠. 약간 이사선 뒤쪽으로 예. 당기듯이. 그렇죠, 그렇죠. 상체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은 광배근의 집중이 더 많이 돼요. 어... 네. 바벨이 들어가는 위치를 보셔야 돼 상완이랑 같이. 왜 팔꿈치 떨어지는 자리로 힘이 조금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뭐하나고 당기면 아래쪽에 음. 가깝게 붙으니까. 그렇죠. 네. 오버그립이라도 하부쪽에 힘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브리비. 얘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당기면. 어, 네.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 양 위쪽에 많이 가죠. 근데 어. 투피니님처럼 이제 허리를 약간 만다 그러죠많아가지고 네. 진행을 하면 네. 또 아래쪽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자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 초보자들은 스미스 머신으로 해도 될까? 요 이건 뭐 제가 뭐답변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미스 머신에서 로우를 합니다. 바벨 로우를? 근데 괜찮아요. 제가 이런 말하면 되는데 예전에 장성엽 선수 네. 센터에서 제가 스미스 머신을 한번 잠깐 사용하려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네. 저기 멀리서 혹시 다쳤냐? 어디 다쳤어? <웃음> 이러가지고 아우 제일 크게 웃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웃음> 어? 네. 난 스미스 아니 뭐 다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거기는 바로 프리웨이트로 다시 <웃음> 옮겨. 가지고 런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 지금 그 카메라 앵글에 특보인 이 엉덩이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부터 감탄을 하고 있어. 분근이 상장형 당 진짜 등으로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등 엉덩이로 가는 것. 아니 상장형인데 진짜. 지 운동 처음에 하시는 분들 벨로우를 처음에 오시면 가르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하벨로우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데드리프트를 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좀 많이 하시고요 아그 다음에 머신을 쓰세요 하벨로우는 원래 이게 난이도가 좀 있는 동작이라서 다리 힘이 받쳐주지 못하면 중량 자체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중량을 너무 가벼운 걸로 하면 은 중심 맞추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 중심을 이미 깨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두포이님은 목소리도 좋아요 김창욱 선생님도 목소리 진짜 좋으십니다 아, 제 목소리는요? 네. 네 좋으십니다 네. 저희 마지막 세트인가요 네. 네. 어 다행이 어깨에 묵냐 등에 묵냐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웃음> 궁금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어깨에 묵는데 승모근을 저도 어깨에 묶어요예 네, 저도 어깨 등할때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지 어 진짜 저서구매하셨나요 이거 다크 스포츠인데요 몬스터즈 홈페이지에도 지금 몇개 있습니다 그벤트 오버 자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등 하단 신경까지 이미 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땡긴 거거든요 어... 그래때 등에 갑니다 아저조치는 어, 거예요? 네, 네. <웃음> 아니. 이게 약간 팁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냥 이거는 다는 건데 등 운동하시면서 이거 등을 많이 늘리겠다고 네. 얘를 이렇게 축축 놔버리잖아요 등에 힘이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어. 네. 팔꿈치를 편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 뻗잖아요 그럼 음. 얘가 따라 나가잖아 요 음. 음. 이렇게 가죠 그럼 먼저 움직인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움직인다고 얘기하면 뭐 그건 선수지 이렇게도 움직이면 어디부터 힘을 받겠어요 자 어깨랑 승모근 네. 그러면 광백 배관의 집중도를 높이려면 그냥 덜 뻗으면 돼요 아. 팔구시다 펴지 말고 몇 킬로예요? 이거 120킬로예요 지금 1 4 0킬로면 집으로 돌아갈라 했는데 현대님 바지랑 신발은 왜 맨날 똑같나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 운동할 때 옷을 크게 신경 안 써가지고 제 운동할 때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 맨날 회색 티셔츠 똑같은 거 입고 해요 그냥 이거 신경 써서 입은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가 움직여야 돼고 어, 세분 바디빌딩 운동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 몸이 아파서 시작했습니다 <웃음> 심창훈 선생님께서는 바디빌딩을 하신 지가 지금 15년 차, 취업은 14년 됐죠 전국체전 나가야겠다 그래서 음. 16년도에 처음 나가고 17년도에 뛰고 나머지는 선발전을 다 떨어졌죠 그러고 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고민 체제는 안 되니까 소속이 없고 이게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는 시작 준비하는 게좀 힘들어요 저는 근데 대학생 때부터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을 취미로 해가지고 헬스장을 그냥 맨날 출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헬스장 가면은 회원복 입고 맨날 출석하는 친구들 그런 느낌으로 헬스장을 다녀가지고 그러다가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고 오, 이제 운동 그렇구나. 방법을 분할로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 무브 날로만 한 5, 6년한것 같습니다. 무브 날로만. 바벨로 우 하고 난 후에 바의 오른쪽 부분이 앞으로 더 튀어 나오는데 수평이 풀린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있나요? 왼쪽이 뭐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힘을 너무 많이 늘려서 놓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제가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분을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등 잡고 하세요 해가지고 알려드려가지고 자세 수정하고 그게 없어졌어요 아 이런 거는 이 원인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힘든데 성격은 긴장 풀리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원암로우 원암은 저는 벤치에서 하거든요 토시살 지방 많지 않나요 이거는 현두님께 아그 제가 먹는 거는 지방 많이 제거져 있고요 조금 있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지방량은 필요해요 몸에 먹고도 잘뺄수 있습니다 트포인의 신체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172cm에 87kg입니다 현두님 이 정도면 화나신 건가요? 아니 지금 아주 되게 맑은 상태예요 네. <웃음> 지난 지난번에 나왔을 때 86이었는데 아, 1kg 쪘습니다 이한 기록님 지방산이 남성호르몬의 주 원인데 뭐 사실 뭐 저는 뭐 남성호르몬이 뭐체 외에서도 생성이 되기 때문에 <웃음> <웃음> 예예예. 예, 때문뭐 사실 뭐 그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으나 그래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컨디션 유지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기분을 되게 좋거든요. 마일드하게 네,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현등님은 왜 피지크만 나가세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준호 선생님께서 이제 클래식 피지크 나가라 아. 이거 한 다섯 번 얘기하셨거든요. <웃음> 다섯 번 얘기하셨습니다. 나갈 볼 때마다 얘기하셨는데 하체가 <웃음> 너무 안 좋아, 어, 제가. 현등님 선수이신가요? 뭐그 저는 뭐그 시합 자주 뛰고 있습니다. 현등님, 그 혁득이 아니라 현득입니다 네, 신체 스펙 어떻게 되나요? 저 178, 9 왔다 갔다 하고 몸무게는 지금 88,9 구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사실 제가 오늘 그 상탈을 하려고 다이어트를 며칠 했는데 아,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TK 님 계속 허리 얘기 말씀하시는데 안 나와도 됩니다. <웃음> 아그 지금 보면은 요추가 중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얘를 굳이 꼭 아치를 잡아가지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요추의 움직임이 계속 발생을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이게 안정적으로 잘 잡혀 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골반이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 선생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구립을 하면서 운동할 때는 호흡이 이게 차기 마련이거든요 폐활량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건지 유산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오랜 기간에 그런 보디빌딩을 통해서 이게 단련이 되신 거지 옛날에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뛰었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않나? 저도 호흡 손 많이 차는데? 운동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레그 익스텐션 할때 무릎 락 걸잖아요 그럼 무릎 엄청 아파요 그렇게 안 펴지는 게 원래 괜찮습니다 해머 스트렝스 머신은 레그 익스텐션 쭉쭉 뻗으려고 래도 그 엉덩이 밑으로 안 찍어 누르면 무릎 다펼 수가 없어요 뉴텍 레그 익스텐션은 그냥 펴면 펴는 대로 다 펴지거든요 무릎 아파서 제가 요즘 잘안 해요 벤츠 무릎 대고 하는 거랑 상체 세워서 하는 거랑 차이가 뭔가요? 좀더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상체를 더 숙이면 지금처럼 바인츠로 해서 스쿼트 할때 무릎이 돌아가요 <웃음> 괜찮으십니까? 이게 사실 중량이 올라가면 템포가 무너져서 거기서 이제 운동 실력이 까발려지긴 하거든요. 아, 진짜까지 잘하다가 막 네. 하는 거죠. 진짜... 그때부터는 아예 못해먹겠다 네. 그냥. LI 이렇게 되는데. 저는 우와. 보통 항상 파트너를 두고 운동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혼자 운동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네. 절대로 같이 안 해요. 같이 안 해요? 네, 저는 혼자는 하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음... 혁득님 하체, 혁득 아니라고 현득이라고요. 아니. 하체 한번 보여줘. 좀 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원 덤벨로는 광배 하부에 집중이 잘 되는. 그립입니다 원래 홈을 안주고 있는데 모르고 아 무후 무후 하시더래요 이런 실수를 제가 가끔씩 범 하는데 어. 그 다음 100파운드 갈까요? 원암덤 벨로를 이렇게 벤치에서 손 대고 무릎 대고 하시면 허리 부담이 좀 줄어요 오호 방식이 중량 올리는데 도움이 전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중량이 지금 다 떨어졌죠 여자가 여섯... 스트랩 쓰는 거 이거 많이 여쭤보거든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어, 저는 무조건, 무조건 써야 된다고 어.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보면은 보통 그 배드리프트를 100kg를 할 때까지는 스트랩을 쓰지 말아라 어, 그런 이렇게 얘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네. 저는 30kg부터 썼었거든요 그냥 내추럴 운동 그렇게 해가지고 데드리프트를 마지막에 250까지 뽑았어요 맨손으로 아... 전혀 상관없으니까 등 좋아지고 싶으면 쓰세요 저는 다 쓰게요 그래가지고 스트랩을 사가지고 다들리지 없으면 웬만하면 음... 허리디스크도 운동을 잘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 회원님 중에 지금 수술하셨는데 레슨 2년 넘게 바꾸고 계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 수술을 14살 때한번 하고요 20대 초에 한번더 했는데 할수 있습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지 어느 정도로 안 좋은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아... 판단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웃음> <웃음> 박 실장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야? <웃음> 네, 역시 스텝은 문희 스텝. 아, 그 그래, 맞아요. 오늘 루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루마니아 드 먼저 하고, 바벨로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번에 원암 덤벨로우 이거 마지막 하고 레플론 하는데. 세분다 술은 드시나요? 저는 솔직히 술잘안 먹습니다. 저도 거의 안 먹어요. 네. 네, 술이 진짜 안 먹어요 제가. 그 정도 대하지 안 먹는다 하는 거예요. 아, 어, 강민, 강민정 족발 먹자고 꼬시지 말고 다이어트 좀 해라라고 힘내주세요. 민, 그 민정님, 네 족발보다는. 네 다이어트 좀 <웃음> 다이어트 좀 하세요. <웃음> 운동 전에 아르기닌 시트룰린도 드시나요? 뭐 저는 부스터 먹습니다. 그 부스터 역시 모운스터 그 트에잘주 아. 먹고 있는 게 3XT라고 있는데 아 좋아요. 오로 처음 <웃음> 하는 이왜 이렇게 오늘 처음 하는 게 많죠? 아 니트라플렉스 좀제거해 주세요. 이거 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스터인데. 다품절이더라고요 아, 항상 허리 디스크인데 지금 하신 동작으로 하면 좀 나을까요? 어, 저는 뭐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리에 크게 부담이 안 가요. 근데 무게에 따라 다르고 자세에 따라 다르니까 전문가와 함께 직접 면대면으로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전면에서 광백은 잘 나오는 운동 어디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스트레이트 암 풀다운 해가지고 스트레이트바 있잖아요. 네. 그거 잡아가지고 살짝 그 외전 누굴 때내회 정해전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긁어 내려오면 이앞쪽에 느낌이 달라요. 이 뭐야, 지금 이상해, 앵그리, 약간. 지금 이상해. <웃음> 아니. 아 죄송합니다를 끝까지 안 말하려고 제가. 오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3면발을 탄수화물 사이클링 어떤가요? <웃음> 뭐 해요, 실제로 합니다. 뭐잘 하시면 좋아요. 저도 뭐 왔다 갔다 조절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합 나가겠다고 하는 동생들한테는 웬만하면 안 시켜요. 로니 콜먼 보충제 먹으면 보디빌더 될수 있나요? 일단 <웃음> 드셔보시고 알려주세요. 한 <웃음> 2년 정도만. 일반 레슨, 선수레슨 선수레슨 안 하시는 따로 이유가 있으신아 이게 선수레슨 해가지고 시합 딱 들어와서 이제 뭐 언제 시합이니까 못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는 시험 나가는 친구들은 다 이제 제 스타일로 운동을 잡아 놓은 다음에 그 진행을 시키거든요 그런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옆에서 제가 카운트 카운 해주는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그걸 못 견뎌요 저는 이게 살짝 세주고그시간때우는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롱농로 하러 가겠습니다 네. 얘가 그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 등의 느낌 잘못 잡으시는 분들이 하시면 정말 빨리 가볼 수 있는 운동분이 하나거든요. 얘는. 광배 너비와 두께는 따로 운동을 해야 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니다. 예. 질문을 부통하시는 분들은 초중급자예요. 아니 대상이 그 대상이니까. 예. 이렇게 잡잖아요. 일단 다리로 버텨야죠. 일단 다리하지 고정 그 다음에 상체 잘 잡아주고 얘 이거 등 늘리겠다고 이렇게 가지 마시고 네. 등에 힘 빠져버리니까 아까 네. 바벨로우 했던 거랑 얘기할 때 똑같죠 가슴 벤치프레스 하듯이 들어주면 돼요 상완을 몸 쪽으로 살짝 붙여주면 어. 내려가면서 광배근 쪽에 힘이 잡히거든요 네. 이거 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당기시면 돼요 아 심각을 들어준 <웃음> 상태에서 그대로 당겨라 나갈 때도 이거 늘리겠다고 이렇게 쭉 빼지 마시고 네. 광배근 길어지는 느낌 안 놓치는 선까지만 놔주시면 이 트포인 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어 정확하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해요 이거 근데 이렇게 하면 롱풀 그하브에느낌 잘해요 진짜로 팔을 외전시키고 팔을 펴면 팔꿈치가 아프고 등지로 팔을 만지는 자세를 하면 어깨가 아픕니다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회전근개를 체크를 해보시고 병원을 가세요 하나 어우 좋다 둘셋 네. 이게 등 운동 이제 하실 때잘 보셔야 되는 게 처음에 운동하시는 분들 레플라운이나 롱풀 이런 거 하시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지금 투포인이 여기서 멈추는 게 여기 멈춰도 방배근에 힘이 잘 잡히니까 거기서 동작을 끊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냈다 배를 때릴 때까지 다 당겨 버려요 음. 오히려 힘이 날려버리지 그 동작 하시면 안 됩니다 후이님은 <웃음> 스승님이 누구세요? 스승은 아니고 윤수민 어. 선수라고 IFBB 프로 선수인데 그 친구랑 어. 1년째 함께 하고 있는데 운동 팁을 많이 알려줍니다 근데 어. 이제 먼저 당연히 기본 같은 거는 다한 어. 번씩 봐주고 근데 저도 어느 정도 기본을 저 나름대로 이제 구상해놓은 것들을 윤수민 선수가 알려주는 팁을 추가해서 운동 루틴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했죠 제가 이게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꿈치하고 어깨 움직이면서 손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네 이걸 하면서 광배근 밑에까지 힘을 잘 전달을 해주려면 이 손이 끌고 와가지고 보통 배꼽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 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뒤쪽에 힘이 가요 네 이렇게 끌고 오셔야 돼아 살짝 누워주면서 근데 그게 잘안 된다 처음에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럼 이 위를 잡으세요 그냥 조금 더 쉬워요 오어 맞네요 세, 네. 여섯 장난 이네요 이게 팔꿈치 없기로안맞아도 됩니다 지금 롱풀 무게 몇인가요? 지금 70인가요? 더블더블로 갑니다 우리 아 조남은 선수도 합방 가시나요? 아 조남은 선수 가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선수 그래서 어리... 옛날부터 어, 시트 드로우도 약지에 무게중심을 주고 당기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새끼손가락이랑 여기다 힘을 많이 주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상아이몸 쪽으로 더잘 붙어요 아, 다이어트 할때뭔 짐에서 어떤 보충제 드시나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일단 프로바이오틱을 먹습니다 유산균을 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종류 꼭잘 챙겨 먹고, 그다음에 뭐 프로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함유가 좀 적게 된 나우무맛 이런 거를 섭취하면 좋고요. 뭐 이제 발열감을 좀 주고 싶다. 했을 때뭐하이드록시컷 이런 것도 괜찮고요. 비타민이랑 유산균 어떤 제품에요? 몬스터짐에 보시면 있습니다. 위에 링크 써있죠. 는 무조건 몬스터짐이죠. 김 선수님 식단 리메스업 식단 팁 부탁드립니다. 저 그런 거 모르는데. <웃음> 리매스업이요? 리메스 뜻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은 지방을 최소화하고 근육을 올린다? 이게 리매스업, 워크업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선수들 대상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선수가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그게 가능해요? 리매스업 그냥 일반인이라고 뭐 무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직장 생활하시고 운동에 이제 몰두하실 수 없는 분들. 몰두해야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렇죠? 일단은 이제 몰두를 해야 되는 게 전제고 기본적인 이런 근동 체형이 안돼 있는 처음에 운동을 했을 때딱 좋아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지방이 조금씩 빠지면서 근육이 같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네. 가능하죠. 네. 그걸 리밋업이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을. <웃음> 아 근데 <웃음> 그... 그게 진짜 운동 열심히 네. 하는 게 제일 맞는 말씀 같습니다. <웃음> 운동하다 다치면 어디로 가세요? 저는 통증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이 따로 있어요, 의원이 마취통증의학과를 저는 선호합니다 그거 비하인드 넥프레스 아니었나요? 아, 그거 이제 자가 민간요법이라고거요세 분은 근력운동 후 유산소 하시나요? 분리해서 하는 편이에요 다르다 하죠 소위님 뼈 부러지는 소리 났는데 하나 둘 <웃음> 잠시만요 야 이거는 아, 오늘 약간 유행어 그런가요? 예, 예, 잠시만요 <웃음> 아 너무 많이 뺐잖아요 아니 여기는 진짜 70은 잠깐.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70은 꽂고 가야죠 70은 중간이 없습니다 요 주말에 나오신 아주머니 두분 계시는데 그분이 50 꽂고 가세요 몸장 아주머니시 아니요 예전에 나오셨던? <웃음> 아 이거는 제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예, 이거 하고 레플다운할 거잖아요 빅토리아 킴 님께서 쓰러지면 모시러 갈게요 나 지금 여자친구 아파서 빨리 관리할 같은데 퀴즈입니다. 금민 MC 전현대님께서 몇 개를 당길 수 있을지 자 퀴즈 들어갑니다. 전현대님께서 못 보게 지금 했습니다. 못 보게 하고 있나요?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다 꼽으셨어요. 풀 가동만 세도록 하겠습니다. 풀 가동 제가 정확하게 풀 가동만 셀게요. 고! 어. 어. 풀 가동 레츠 고! 하나 어. 둘셋넷 음. 음. 음. 다섯 음. 여섯 일곱 여덟 지금부터 나오는 건안 보겠습니다. 아홉 열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해당 안 돼요.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말씀하시는 건 해당 안 됩니다. 열넬 열다섯 자 제가 딱 멈추는 이 스크롤부터 열다섯 개 축하드립니다. 신설동물계님 축하드립니다. 상품 뭐서 좀 티셔츠 드리겠습니다. 티셔츠. 저 이거 간단한 뭐팁 이런 거 혹시 설명 가능하신지. 가볍게 하세요. 이게 되게 무거워, 진짜, 진짜 무거워요. 이게 진짜 무거워. 다른데 일종으로. 레플 네. 다운할 때등 자극 느끼는 팁이 있나요? 아, 둘. 아, 이 티셔츠 너무 야하다. 뭐지 이 레플다운 그 처음에 하시는 분들 뭐 자극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설명 듣고 아예. 이거 잘 못하시겠는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상부가 여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쪽을 얘기하는 건데 그쵸. 보통 여기 운동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데를 안 쓰는 게 아니고요 광배근 전체를 쓰면서 운동을 같이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진행을 하면서 그냥 아예 느낌을 못 잡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지극히 초보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흘리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매달리세요 다 뽑아요 다 뽑아라 네. 그럼 얘가 따로 올라가죠? 가슴이 죽어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날개뼈 있죠? 네. 위로 들렸잖아요 들였어요. 얘를 밑으로 눌러요 이게 잘 안된다 그러면 이걸 뽑았다가 다시 내렸다가 들였다가... 이걸 한몇번 반복을 하시면 돼 음... 이거를 몇번 반복을 네. 몇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최대한 내려주면 자, 팔꿈치가 살짝 구부러지면서 여기 힘이 잡혀요 등 위쪽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 힘이 잡힙니다 네. 손 정확히 잡아주고 이걸 내려주면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이렇게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네. 어,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가야지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외전을 걸어가지고 당겼을 때 네. 얘가 이쪽에 가까이 붙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받는 힘이 더 세져요 그쵸. 근데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 편하게 얘 내린 상태에서 음. 여기까지 힘을 잘 주고 싶다 그러면 네. 조금 누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걸 유지해서 이렇게 이 상태에 진행한 다음에 막력이 너무 이 잡혀있는 막, 그 각도 있죠? 네. 그대로 당겨서 오는데 또 이거 가지고 여기 때리지 마시고 네. 부드럽게 끌고 왔을 때 방백은 밑에까지 수축이 걸리면 멈춰야죠 멈춘 다음에 놓을 때 천천히 가야죠 힘 빠지기 전까지만 다시 당기면 자 견갑골 움직이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얘 그냥 움직인 자체에 집중을 하시면 팔 움직일 때 날리뼈 같이 움직인다고 랬잖아요 네. 저절로 그냥 견갑골 상방이전이랑하방이전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죠? 근데 이걸 늘려서 뽑겠다고 이걸쭉 나버리잖아요. 힘 놓치면 어깨에서 힘다 받죠. 그러면서 어깨가 다쳐요. 아까 시작할 때 이제 티포인님하고 저하고 풀업 얘기하면서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못해요 얘기를 했거든요. 어깨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쭉쭉 늘려버리시면 어깨 더 상하니까 하지 마시고 잘 잡아놓고 진행하시면 돼요. 어우, 저 근데 전완근이 너무 아파요. 맨날 듣시니까 전완근이 아프지 <웃음> 이건 좀 <웃음> <웃음> 아니, 너무 기습적이어서 지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하신 <웃음> 분에게서 나오신 <웃음> 말이 있어요 예상하지 못하신 분의 래플 무게 몇인가요? 쌓여있는 이거... <웃음> 건 65인데 체감상 이건 90대 진짜 무거워요 여기 진짜 무거워서 저는 살살하들어가습니다 <웃음> 잡았죠? 그냥 당겼다가 아, 멘트 한마디로 400 아래로 떨어지면 40명이 나가버렸어 괜찮아요? 저전에 밑으로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웃음> 그냥 당겨 오케이. 이렇게 당겨요 뭔 짐에서 운동해봤는데? 그립이 나오면 얘 케이블하고 내 네, 전환 있죠? 오... 얘가 같이 수직으로 딱 떨어져요 아 이게 움직임이 좋다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렇게 탁 틀어지면 그림이 이제 어깨로 빠지죠 몬스터짐 주말엔 1일권 이용 불가능한가? 요 네, 평일에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팔을 꼭 안으로 넣어야지만 저는 등에 하단부까지 느낌이 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깊게 들어옵니다 지금 이거 몬스터짐 1일권 얼마에요? 22,000원입니다 22, 000. 부가세 포함입니다 카드 뭐 현금 똑같아요 희철 선생님은 등 운동하실 때몇 종목 주승 운동하십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다 해요 다 네. 뭐, 오늘 렉풀 하나요? 가야죠 바로 렉풀 갈까요? 렉풀 가죠 그냥 가죠? 트포이님 아, 안 힘드신가요? 말도 안 나오기 그래. 힘듭니다 이거 악몽인가요? 전제 악몽 같았어요 그, 랩을할때그 SNS, 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 이거는 랩프 아니에요 하지 아니, 마세요 그거는 중운동이 아니에요 이 다리 운동이 목적이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루마냐는 리프트 자세랑 비슷하게 가시면 되거든요? 몸을 일단 앞으로 끼우리고 시작해야 돼요 야120셋넷 가서 열아 네. 트포이님 빨리 빨리 예, 그, 어,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 이제 압력이 다 떨어져서... <웃음> 아, 저렇게 하면 깔짝깔짝 이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렉풀의 목적이에요, 사실. 하나, 둘, 아, 셋. 렉풀이 아무래도 그 하체의 개입이 조금 덜하죠. 상체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두 개. 아, 두 개요? 아, 예. 끝내려고 아, 어. 했는데.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운동선택을 그 잘해야겠네요 이게 지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운동을 꼭 뭐가 이게 맞고 틀리다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많이 해보세요 해보시면 좋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나요? 저같이 초보도 이해되게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방송 너무 유익했습니다 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열 아, 무겁네 황철수님이 진짜 황철수님이신가? 어? 철수 아, 형님 투푸이는 보리베딩 운동하지 말고 시상만다루시길요몇개 <웃음> <웃음> 하셨나요? 세개거짓말하려 했는데 세 개만 더 하세요 하나 둘 호흡 하나 둘고 하나 하나 둘 그만하세요 그만하죠 이게 지금 그투포이님 자세에서 허리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유추 움직임만 없으면 된다니까요 아니 이게 허리 구부려 가지고 구버져 보이는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안 좋고 이런 건 없어요 힘을 못 잡았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하나 둘셋넷 둘. 다섯 야야 마지막에 살짝 그 빙의하신 것 같은데. 네. 한번더 하나요? 네. 마지막 한 세트 맞으십니까 혹시? 자, 저는 원하램으로 가겠습니다.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무게를 제가 지금 오늘 여기서 들고 있네요. 오늘 고별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전화, 여러분들 그동안 감사했고요.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만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웃음> 아... 생체 면육통 많이 나와주세요, 선생님들 200. 60kg 맞나요? 네 여러분들 저 맹세코 저는 2 0 0 이상 무엇이라든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2 0 0 이상 무엇이라든지 2 6 0 k 을 제가 들수 있을까 원! 하나! 어, 가동 하나 둘! 번... 셋! 음. 손이 풀려 손이 시원하게 한장 빼고 하세요 시원하게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200kg 200 한번 뽑아보습니까네 네. 언제 내가 한번2 6 0 k g 이 숫자를 한번그 아, 이거 뽑는 것도 귀찮아 혼조 살려야 돼 렉플할 때는 그 다리 개입 많이 줄이고선 고중량 들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깊게 내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루마니안데드리프트 자세로 세팅해 가지고 잡으시면 등에 힘더잘줄수 있어요 어! 어! 어! 어! 아! 안되면 하지 마시고 예, 큰일 납니다 어, 죄송합니다 <웃음> 어! 앞이 안 보여 요 지금 안 <목소리> 보여. 아 지금 <목소리> 돌아왔습니다 지금. 아멋있어이네요아 진짜 앞이 안 보였어요. 아그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레플 하실 때 팁은 그 면스를 쓰지 마시고요. 그립 쓰세요 그립. 아 꼼짝도 안 아, 돼. 꼼짝도. 아 등짝 한 번만 때려주면 돼. 아 이거 영광이죠. 아플 텐데.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양쪽에서 네. 두 분이 손바닥 하나씩 한쪽씩, 한 쪽씩 한 광배 씩한 광배 씨, 네. 광배도 2분할로 나눠가지고 아, 네. 보디빌더가 되고 싶으면서. 아, 더세이어뜩게한 번도 한번더 아! 아! 아! 아! 개오 야! 5 와! 5개. 5개. 5개. 5개. 5 와! 가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 와.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5개. 하나를 할수 있을까 했는데 다섯 개를 해버려가지고 그냥 기를 죽여버리시는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줌 저희가 참가자가 이제 오늘 운동에 했던 거 궁금했던 거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뭐 말이 안나오네 머리가 어지러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탈 뭐 상탈 해드려요? 아 저거는 죄송합니다 어 허대형님 어 오셨어요 어, <웃음> 아, 아까보다 수염이 더 잘하신 거같아 아휴 아 수염이 더 잘하신 거 같... <웃음> 아못 들으신 거죠? 예. 들리고 네, 있나요? 아 들리신지? 허대형 님 마이크 켜 주세요. 허대형 님, 오늘 운동 어떠셨나요? 어, 지도 가셨네요. 아, 그감명 깊게 봤고요 아, 네. 기본에 다시 한번 충실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변형 동작 없이도 기본만으로도 정말 월, 마탱이가 갈수 있습니다라고. 어, 기본만 했네요, 진짜. 머신 좋은 거 있으면 머신 쓰세요. 아, 갑자기. <웃음> <웃음> 우리는 뭐 하래요? 여기도 <웃음> <웃음> 좋은 머신 예. 많은데. 아 여기 뉴텍 토트너스 친품들이 있는데? <웃음> 아, 이게 저 이런 걸할수 있으면 머신 다루는 건 쉬워지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걸 하면 쉬워진다 네. 맞아 맞아 아또그 깊은 뜻이 진짜 맞습말씀맞습니다 <웃음> 중운동은 좋은 머신 쓰면 진짜 좋습니다 허대 <웃음> 형님 오늘 뭐또 방송 보면서 궁금했던 점 있나요? 레쿨할 때요 최대 몇 개까지 할수 있는 무게를 세팅하는 게 이거는 한 6개에서 한 12개 사이 저도 그 정도 그냥 그 범위 안에서 보통 중량 다루는 게다 노니까 브디빌딩 측면의 금비대를 위한 이제 반복 횟수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웃음> 그 범위 안에서 네.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하지 마시고 뭐 15회 20회 하는 무게도 저는 또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막바지 때는 이게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작년에더 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레프다운 그 할때 팔꿈치를 네. 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레플다운도 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쪼게 잡고 이렇게 내리는 거네 네. 동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창훈 선생님께 이게 운동이 다르죠 얘 그냥 일반적인 레플다운은 광배근 기능 중에 요거라는 거죠 어. 보이시나 요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림을 쪼깨 네.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리는 거는 요 동작을 네. 중적으로 하는 거죠 음. 뭐가 아. 맞고 뭐가 틀리고가 아니에요 운동 방식의 차이죠 보통 아, 오, 근데 이 동작을 해서 진행을 했을 아. 때는 아. 방배가 아래쪽에 힘이 들어가는 게더 쉽죠? 이렇게 네. 들고 내려오면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립들을 써가지고 보통 보면은 뭐 레, 요즘에 이제 나오는 그맥립 종류? 그런 거 이제 좁은 그립을 쓰면 이 동작이 쉬워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는 네. 네. 그냥 다른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저희가 같은 지금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그냥 일반적인 레플 다운을 했던 거고 이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주셨던 분이 같이 써주신 황철순 네. 선수님 그분이 이제 이거를 그 크리스코미어와 같이 네, 했었죠 같이 해가지고 이걸 한번 보여주셨었죠 방금에서 네. 아, 복합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근데 좋아요 네.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둘다 네. 해주시면 좋아요 태진님, 어우, 어우 미인이시네요. 집에 도착하셨나봐요. 네. 아, 뭐 오늘 운동 잘 보셨나요? 운전하시느라 못 보셨죠? 아, 봤습니다. 아. 봤습니다. 아, 네 혹시 오늘 네. 궁금했던 네. 점, 운동 보면서 어, 이거는 좀 어. 약간 설명 이해가 잘안 되는데? 레플 다운 할때 위치를 쇄골 또는 위 가슴에 방향을 두고 이렇게 내리는데 네. 손목이 네. 계속 아프거나 하는 건 이제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거죠 어~ 그거는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운동을 영상을 찍어보시면은 아니면 운동을 만약에 회원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져 있을 거예요. 거예요 손목과 전환이 일자가 안돼 있고 굽어져 있을 때 그때 통증이 많이 유발이 됩니다 손목에 아~ 킹 현덕 이도 보소 아~ 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그립을 이렇게 안쪽으로 앉았고 이 팔꿈치를 때 팔꿈치를 옆구리 방향으로 끌어내리는 타깃으로 해서 네. 이 방향 때문에 어. 손목을 살짝 안쪽으로 꺾어서 끌어 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네. 그거를 끌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팔꿈치 네. 앞으로 빠지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목이 이렇게 꺾어진다는 거죠? 엉덩이 위치를 조정해주는 것도 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상체의 기울기 그 상체의 기울기를 상체 위치. 고정을 해주시는 거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어, 그리고 중립을 만들 그것도 궁금한데 아치 자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 아치 아유. 자세의 기준이 저는 영치를 끌어올려서 자세를 이제 추천을 하는데 대부분 회원님들이 이제 끌어내리고 강대근을 쓰는 데는 무게가 괜찮은데 음. 끌어내릴 때마다 바, 반동으로 해서 뒤로 누워버리더라고요 아, 네. 뭐, 눕는 반동이 심한데 그러면은 무게를 맞춰야 될까요? 보관만 네. 잘 잡으면 누워도 되지 않나요? 근데 이 광배근의 힘이 부족해서 경갑으로다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 보다 해진이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뒤로 네. 는거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말아요. 저 하나 팁 드리자면 시선을 도르래에 고정시켜 놓는 거땅기는 도르래에 시선 고정해놓으면 어쨌든 눈이 고정이돼 있으면 몸이 좀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봐야지 얘기를 정확히 할수 이거는 제가 약간 겉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들을수 있는 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서울 오세요 어? 알려드릴게요 서울 오시면 알려드려아 네. 무료인가요? 네 아니, 뭐 서울 오면 무료 아, 서울 오면 무료라고 하십니다 아니, 진짜 오세요 오시면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네 아,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한분더 계세요 송휘정님,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송휘정님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 보면서 어떤 거 궁금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너무 설명을 다 잘해주셔서. 네 그런 건 없고 보면서 오늘 따라했습니다 아 보면서 네. 같은 루틴 그대로 따라 하셨다 아 네네 야 네. 이거 좀 약간 뚜듯한데요 혹시 뭐잘안 됐던 동작이나 그런 거 있으신가요? 네뭐 하면서도 헷갈리는 게 어떤 분들은 중량이 답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금비대를 위해서 좀 아무래도 좀 궤적이나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통제되는 일정한 궤적 안에서 중량을 많이 드셔야죠 음. 뭐가 아, 답이라고 이거, 얘기를 할 이거 수가 진짜,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통제되는 무게 안에서 최대한 많이 보디빌딩 무대만 놓고 보면 몸만 좋으면 되거든요. 운동 못해도. 근데 이제 보디빌딩을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해서 보디빌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보디빌딩 그만둘 때까지 중량하고 그 개정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다.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네. 중량 들고 중량 올리면 또그 개정 연습하고 자세 연습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 무대에 따로 떼놓고 보면. 그러니까 네. 둘다 해야 돼요. 아, 결국엔. 슈터프레스 네. 아, 같은 거할때 중량을 많이 올리다 보면 어깨 같은데 좀 인대 좀 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어떻게 중량을... 그 자세를 봐야 돼요. 이게 이런 식의 질문을 주시면 이게 뭐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운동하는 자세를 봐야 되거든요. 음. 숄더 프레스를 진행을 해도 흉곽을 그 벤치 프레스 하듯이 들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 어깨 자극이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흉곽 자체를 중립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 나뉜단 말이에요 세워두고 하는 분들. 네. 그리고 넓게 흉곽을 확장시켜서 하는 분들. 근데 이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 자세 자체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지. 이거 어깨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자세가 틀린 거지. 자세 수정을 해야 돼. 그게 굳이 뭐 무리한 중량 때문에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자세가 잘 잡히면 세번드는 무게도 어깨 부담 안가할수 있어요. 어, 그리고 송이정님 지금 몸이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시합 준비 중이신가요? 네. 아이오티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 꼭 이런 분들이 이제 몰래 시험 나가시더라고 그냥 말안 하고 확 하고. 혹시 뭐 질문이라든지 뭐 하고 싶을 말한 마디 있으시다면 마지막. 네, 정말 좋은 강의를 봤습니다 아, 눈썹 움직임이 매력적이신가요? 생각했어요. <웃음> <웃음> 눈썹 움직임이 매력적이시네요. 야 오늘 진짜 긴 시간 동안 끝까지 봐주신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많이 봐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 뭐 맥스 피크치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450이 넘었거든요.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 심청훈 선수님 야 3부작 대단하네 마지막입니다 오늘 <웃음>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뭐 저번에 네. 누가 댓글로 뭐 5부작 얘기하셨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셋은 여기까지 물러나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저희 하, 고생해주신 트포이님 예. 예, 예. 땀 자국이 말해주죠 모자 이거. 그렇죠. 이거 다 땀이에요? 그럼요 예. <웃음> 운동 같이 하는 걸 저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저 원래 예. 혼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재밌네요 이렇게 아, 하니까 아. 네. 저희가 생생근육통 다음 스케줄은 몬스터즈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꼭 봐주시고 다음에 또 특급 게스트와 함께하는 생생근육통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생근육통 <웃음>